안액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그날 회의를 하더고 회의를 해가지고 내어요봤더니못 들어오게 하고 네. 그, 그, 그, 그 뭐과장이가야왜못들어게 하냐고 아, 앉아서 아무 소리 안할때이 들어보자 랬더니뭐들끼리축도몇 뭐 만이 하고 그러더니 회의 끝났습니다 이대로 그냥 공부하시죠 그러라고 공부하는 거 한번 보자. 근데, 이, 책자가, 책자가 가도 이제, 다 동마다 이렇게, 미이 되더라고요. 들어가는경비식에서 근데, 집에, 이제, 내가, 가, 가져와서, 이제, 읽어봤었는데, 그것도 가져왔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아. 바뀐 귀약을, 위해 보니까, 자기는 네이 되고, 자기 입맛대로, 한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걸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나중에 통보를 해줄게 주의 승장자 소장이 멀더라고요. 끄덕끄 아무 소식이 없는 거라서, 어제 경비 아저씨들 데리고 전부, 총사람 몇개는 거. 야, 경비 아저씨 경비를 서 있는 옆로왜다 빵을 시키냐, 너들그 잘못된 거아야 <웃음> 그러니까, 왜 자꾸 창용한다거까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저한테는 까다로운 거죠, 걔 자꾸 이거, 태클을 보니까. 뭐 제가 더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관리계약을 달라고 하는 거는 관리계약은 당당하게 관리사무소에 가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자 대표 아, 아니라 주자이거든요거걸 아, 주자 아니, 아니, 달라고니까. 네, 네. 그럼 관리소님이주셔야 돼요. 약에 관리소는 역 개정하는 거 개정하는 개정 관리계약 개정하는 거 개정하는 원래 개정하는 그도 역시 네. 원래는. 공부하게 그 공부하게 네.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 그렇죠. 죄송합니다. 계정 안도 네. 각 세대에 배부를 하게 그 의무적으로. 공부하고 공부해. 공줌마가그러니 입구에 대고 이렇게 비칠 했다고 해서 내가 단위는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교수님의 건원 걸 갖다가 이제 끌어가지고 내가 가져가 지금 와서 봤어요. 근데 그걸 이제 경비가 받는지 누가 받는지 아줌마들이 받는지 얘기를 했라고 전화 왔더라고 바로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걸 왜 가져가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봐야 될거 아니냐. 걸어가면 네. 네. 누가 볼 거냐. 그리고 이제 귀약을 이제 개을하는데 참석한 사람이몇 명이 없었다고. 몇 명이 없었더니 경비 아저씨 시켜가지일비 사인을 받는 거야. 그거 원래 그래서 이건 아니다. 경비 아저씨. 이비아저씨고가시고 있지 내가. 경비 아저씨가 하고 원래는 그거는. 순서가 이거요 네, 그러니까 맞다. 거기서 나와야 <웃음> 되는데 경비한 네. 집을 시켰더라고 아저씨 이거 못되배 뭐 이걸 아저씨가 하냐 더니 소장님, <웃음> 소장님, 소장님이 시켜서 했다는거예요 소장님 그냥 하시오. 소장님이 이에 펠리 펠펠리스리 있어 펠리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 근데 인데 아마도를 인기 있더고요그 이렇게 입찰을 하거나 저걸 하지만 그 LH 공사에 근무하던 그런 강도들이 좋아가 이렇게 몇개단지를맞더라고 네, 이게 데 네. 인디아 파트가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라고요 콜압단지인지 응. 응. 아니면 아고 전체인 체가야아요 그런데 그 그런 거를 그러면 이런 거를 나 이제 받은 자료서부터 이쭉 내가 이거 좋다고 우리 소장님 얘기가 그내더라 이거 바라합니 한번 좋다고요. 렇게 서울시 우달리테 박관을 말이다를 남게받고 중간 놈들이 다 받았는데, 너희들이 네, 하는 거, 규정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거 이건, 그럼 이, 이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반 아파트 관리라. 우리 임대 아파트가 틀리다니까. 그럼 임대 아파트시스템로 뭐, 뭐, 건물 관리사를 다시 받아야 되겠냐 이렇게 거기까지 말하고, 이제 싸이나까못받아 나간다는. 그러니까, 이제, 아, 됐, 됐다고 말하는데, 관리소장도젊으네요 서로 한 7, 8 됐어도. 자격이냐 그랬잖아 그랬더니 없다라고 그러고. 그럼 너 여기 관리소장도 왜 하는지. S 세대 약간. 이것 일 단지, 2 단지 한한 400세대. 그거는 주택 관리 아닌 주택 관리서 자체으 있을 때딱 없을 수는 없어요. 있야합니다이관리 자격증 있 때. 관리소장이 만약에. 우리 그상당처럼 이렇게 여러 해, 한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 되는데, 1년마다 학교, 얘네들이. 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 과장님막고 밥을 사서 때, 술 한잔 사는데 물어봤더니, 비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얘들 얘기를 그리고 음. 경비 아저씨들이 1년을 모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좀퇴직금까 이것 때문에 딱 11개월 만에 해고 시키고 바꾸고 그런 분 뭐, 그를 그런 네. 단지도 네. 있을 수도 네. 있는데, 네. 그건 아주 <웃음> 특이한 케이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극소수의 아주 특이한 게이스 겁니다. 우리 아교에있습다 제가 경험해보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 네. 음. 원래 저희도 집합 건물이지만, 임대 아파트나, 네.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음. 이 참조물, 어, 우리를 음. 참조물 안 지킵니다. 음. 저희도 건물에 소유자가관락부청해요안 음.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은행 이런 저 지침 같은 경우 봐도 임대 아파트는 아니에요. 이 음. 소유자가 일반 등비사업 대리. 그런데 임대 아파트경우도 규정은 아마 건 건드만. 저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근데 저 말씀 들어보니까 음. 순수한 혼합 단지, 그 일반 분양하고 그다음에 임대하고 혼합이 어 있는 단지라고 하면. 소유자 대표이가 구성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근데, 임대가 과반수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근데 따진 한데, 순산 임대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전체가 LH 쪽에 임대면, 네. 그, 어, 임대 아파트, 그, 어, 어떻게 보면 사용자잖아요. 소유자 네. 아니고. 네. 사용자들의 대표가 또 구성이 되어있죠. 네, 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임차 협의회라고 뭐임차협의이 아, 네, 네. 그, 그,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시끄로단지 같은 경우는 c c 촬영해가지고 세대 방송도 한번 하는데 네.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방청할 때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도 임대아파트만의 뭐 그런 관리계약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관리계약이 따로 뭐 아까 그 말씀드린 대 집합건물 뭐 그런 거는 이제 집합건물에 관련된 관리계약이 있지만 어, 공동주택은, 인대 아파트냐, 인대가 아니냐, 그게 따라는 분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고, 400세대로 그랬잖아요. 그3 0 0세대는 당연히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 아까 우리 관리계에 나와 아, 있는 것처럼, 아. 이제 거기 구성이 돼서, 회의를 바꿨는데, 그냥 부스 가서 찬성, 아, 그냥 참석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 전에, 관리계획 개정이, 아, 아, 개정이 안 됐다고요. 관리계획 개정이 안 됐다고요. 주 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관리가획 아, 결정된 거라고 10분 전에 신청을 해서 어 이렇게 좀 청소를 해서 바행권을 얻어가지고 이제 매일날 그 회의를 한달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래다당 그렇죠. 이제 네. 전화했어요. 를 내가 나도 좀방통좀 해보겠다고 네. 하루가 이틀 전에 내가 전화하고 네. 네. 그러면 그 옷이라고 하더라고. 우산 갖다 입고 총만 누가 두어 라고 꼭 이걸 참석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웃음> 뭐. <웃음> <웃음> 내서 내동 내동 내주인 이런 방법을 쓰라고신청어요 <웃음> 그러면 할수 있어요. 네. <웃음> 있니, 네. 네, 네. 어, 우리 대표 뭐, 회의 여자분이죠 그, 그, 그분이 그안 된다고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자기네끼리 하는 거아니요그런 자기네 그런 경우는 구청에. 어, 어, 민원을 제기하면 다해결이거요 <웃음> 구청의 <웃음> 주택과에 <웃음> 아, 네. 나는 이런식으로 방청 신청도 했고 성석을 하려고 하는데 제기 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구청에서 <웃음> 시정도 많이 들어러니까그런걸한번 <들어간다>. <웃음> <정도는 웃음> 정도 구청의 주택과를 이용을 해보시면 그대표이의가좀바뀔거예요많이입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은 100% 임대면은요 <웃음>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고 아마 임대주택 사업업무를 어, 하고 있다는 거라고. 이제 민원도 받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세정을 자체내에서 당연하게 추적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네. 어 이제 안건을 이제 상정을 못하고 네. 심의를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으 장기선 중단법으로 뭐, 한다든지 그런 거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 외에는 일반 아파트의 공동법과 비슷한 수준의 관리업무라고. 참정을 하려는 이유가, 또, 아까 그, 본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 300m도 안 돼, 농협이. 음, 음, 근데 뭐. 한국 가는데, 출장 비 택시비가 5만원씩 계산했더라고. 그, 뭐, 네. 이 그, 나왔더라고. 20만원 채우고 했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 <웃음> 그그 심각한 문제고. <웃음> 근데, 평상시에, 평상시 어, 입주할 대표 회장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못르죠거 <웃음> <웃음> 여자한테 내가 가서 음 얘기하니까 음좀 반납도 네 이런 관리비 청구할 때뭐나오때좀이거좀 얘기 좀맞기다그저 좀 얘기 좀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관리실 가서 얘기하라고. 해외 쪽에서 다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 그러니까